다크페이트로 이어지는 사라코너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터미네이터의 스토리 정리만 보셨던 분들은 모르셨을 꿀잼 포인트를 집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너무 아쉽잖아. 터미네이터 시리즈에도 나름의 전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건너오는 터미네이터들 사람들은 전부 알몸입니다. 몸에 무언가를 소지하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여행자들은 옷을 빼앗아 입는다는 것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전통입니다. 내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간들은 처맞아야 옷을 내놓는다는 것도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룰이라면 룰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선 살짝 다른데 아무튼 그레이스한테 처맞은 놈, 뺏긴 놈다 있으니까 갔다고 하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항상 옷을 뺏기는 것이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항상 시간여행자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번 시간여행자인 그레이스는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항상 남자만 빨가벗긴다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구원자들은 모두 샷건을 쓴다는 것. 항상 나쁜 놈 착한 놈 도망가는 놈이 셋이 처음으로 만날 때 착한 놈은 나쁜 놈을 샷건으로 저지합니다. 이런 시리즈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룰에 따라 이번 다크페이트에서도 그레이스가 샷건으로 멋지게 레브나인을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대면식에서 샷건으로 인사를 나눈 인간팀과 기계팀은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무기로 싸우는데 그게 또 재밌습니다. 세 번째,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는 댕댕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개들은 터미네이터가 인간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이죠. 개똑 이번 다크페이트에서도 댕댕이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터의 무덤이 될 장소는 항상 공장이라는 거죠. 터미네이터들은 압축기에 짜부대서 죽고 용암온천에서 샤워에 샤워 용암샤워 하다가 죽고 보너스!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상징이었던 T-800이 시리즈에서 하차한다는 것을 영화에서 암시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터미네이터 T-800이 거울 앞에 서서 선글라스를 쓰려다가 많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다크페이트에서 T-800은 과거 회상 장면 이외에는 선글라스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 코너는 이번 편에서도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나옵니다. 엥? 근데? 선글라스가 뭐 어쨌다는겨? 터미네이터 시리즈 내내 T-800은 선글라스를 굉장히 자주 쓰고 나옵니다. 사실 본체가 선글라스거든요. 터미네이터라는 이미지에서 선글라스는 빠질 수 없는 소품입니다. 선글라스를 내려놓는 그 짧은 장면 하나로 T-800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살인 기계가 아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역할을 내려놓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제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T-800을 내려놓고 사라 코너와 여성들에게로 스포트라이트를 주겠다는 감독의 의도 또한 함께 담은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T-800과 데니의 대화에서도 T-800의 죽음을 알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보지 않은 사람도 아는 명대사 I will be back! 다들 아시죠? 영화 초반 사라 코너는 멋지게 등장해서 I'll be back! 이라는 이 명대사를 멋지게 소화하죠. 그렇다면 T-800은 어떨까요?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눈 T-800에게 데니가 뭐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I won't be back. 나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는 For John, 존을 위하여 라는 대사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제로 감독은 사라, 데니,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후 스토리를 생각해 두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 다크페이트에서 I will be back을 외친 사라 코너는 다시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 영화가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렇듯 시리즈의 흐름을 잘 이어 나가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다크 페이트를 보기 전에 터미네이터 1, 2를 미리 봤었는데 시리즈를 알고 보니 훨씬 재밌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시리즈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아셨으면 했습니다. 진짜 흥미롭지 않삼? Good morning, Dr. Silverman.